준비 운동? 준비 운동? 오케이, 커 컷. 오케이, 커 컷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지입니다.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창립22 20...